레벨 런이 라고도 불리 는, 이, 폭 도의 진입 방법 은 예측 할수없기 때문에 무작위 프로세스 로 진행 되 며, 그중 확인 된몇 가지 방법 을 나열 하 자면 일반적 으로 백음의 모든 레벨 에서 예상치 못한, 경 우에 진입 가능 하고 레벨 54의2층에 있는 화재 경보 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울리 게될 경우 레벨 521a 의 익스클로메이션 마크 표 시가 있는 테이블 아래 에서 겪는노 클립 현상 레벨 2 0로2 0 에서 겪는노 클립 현상. 레벨 354에서 방황하다 문득 레벨 익스컬러메이션 마크가 떠오른과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문을 통해 레벨 7191의 시작 지점에서 100km를 지나 밤에 자살을 시도할 경우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현대적 스타일의 의료 병원과 유사성을 보이는 앵롬 레벨 익스컬러메이션 마크는 10km 길이의 긴 복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도 양쪽으로 보이는 여러 금속문들은 전부 잠겨있어 대피할 곳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천장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엑스트의 깜빡이는 빨간빛의 출구를 알립니다. 방영자는 이곳에 처음 진입하는 순간 어디서 울리는지 알수 없는 뚜렷하고 매우 큰경음 소리를 듣게 되고 몇초후한 무리의 엔티티들이 방영자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섭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방응자가알수 있는 점은 엑시트를 따라 복도 끝을 향해 쉼없이 달려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응자가 도망치고 있는 복도에는 병원 침대, 의자와 같은 장애물들이 길을 가로막으며 때때로 엔티티 클럼프의 방해가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에너지바나 아몬드워터 같은 회복 아이템과 엔티티의 이동을 막는 여러 아이템들이 복도를 따라 구비되어 있어 적대적인 엔티티를 피해 복도의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엔티티들은 이곳에 빠르게 적응해 운동선수조차 곤란할 정도의 스피드를 보이고 있어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생존은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장애물과 엔티티들을 피해 10km 지점에 다다르면 출구가 마주할텐데 이곳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작위 레벨의 백룸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복도는 몇 킬로미터에 걸쳐 코너가 존재하는데 출구에 일찍 도착한 것으로 착각한 방황자들은 코너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짜 출구로 들어가 엔티티에게 잡히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짜 출구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이상 코너가 없을 때까지 무작정 달리는 것인데 꺾이는 코너 없이 막다른 출구에 도달했다면 진짜 출구에 도착한 것이니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진짜 출구로 나갈 경우 무작위 레벨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매우 투물게 레벨 마이너스 익스클라메이션 마크 또는 레벨 7호로 이동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차 출구로 나갈 경우 엔티티에게 잡혀 죽는 것이 일반적이나 카펜터의 방이라고 적힌 문에 진입한다면 레벨 웨코로 입장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찾아옵니다. 희박한 확률로 복도 측면에 여러 금속문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하나씩 열려있는 두 개의 문을 찾게 된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레벨 7 1 9 1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대신 열려있는 문이 단 하나만 존재할 경우 문은 레벨 익스클레이션 마크 익스클레이션 마크로 이어집니다. 예상치 못하게 백룸 레벨 익스클레이션 마크로 불 시작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기 위해 전력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